같은 조기 원자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음 아까 알려주신거 네 네. 같은 조기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요 음 같은 어. 조일때 원자번호가 클수록 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거는 아까 이유가 그 원자 전화량 때문이었죠? 그리고 같은 주기일 때는 그게 껍질 때문이었고요. 아니요? <웃음> 반대예요. 또 제가 반대로 말했습니까? 어, <웃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같은 조일 때가 껍질이고, 같은 주기가 원자의 전화랑 때문인 거예요? 네. 어, 그렇군요. 자꾸 네. 반대로 외우네. 음. 알겠어요, 선생님. 오, 종이 잘해주시네요. 어.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네. 양이온 반지름이랑 음이온 반지름이 있는데 네. 중성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네.